안녕하세요 파비앙 유튜브의 파비앙입니다. 오늘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제가 어, 만년필 초보자들에게 굳이 라미사파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 하기 영상에 앞서서 일단 영상 공통적인 영상에 앞서서 라미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라미라는 회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독일 회사로서 어 일단 뭐 엄청 오래된 회사예요 지금 정확하게는지 까먹었는데 아마 1800년대부터 아, 1900년대 초반부터 거의 만년필만 만드는 회사였는데 여러가지 필기구를 만들어회사는데 굉장히 품질도 좋고 어 일단 보존도 잘 되어 있어서 전라미를 굉장히 추천하는 사람입니다 네. 일단 첫번째 이유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첫번째 이유는 가격이 싸요 가격이 매우 싸요 가격이 싼데 뭐 물론 만년필 치고는 가격이 싼뭐 조금 저가형이긴 해요 저가형인데 어 물론 다른필기로 쓰시는 분들의다른필기 쓰시는 분들은 이게 뭐가 싸냐고 물어보실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5만원? 6만원 하시고 그냥 5만원 정도 하고 어 기본적으로 4만원 정도 하고 여기다가 에 컨버터나 뭐이런것 이것저것 더하면 기본적으로 6만원 7만원 훌쩍 뛰어나오니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만은비에 비해서는 매우 매우 싼 편이거든요 다른 만은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거의 한 7, 거의 기본적으로 7,8만원 들고요그다음한 뭐 10만원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하기 때문에 저는 남이사팔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이유 선택의 폭이 넓어요 선택의 폭이 얼마나 높냐면 기본적으로 색깔, 색깔 같은 경우에 선택이 폭 굉장히 넓거든요 색깔 같은 경우에 일단 저같은 경우에는 검색, 연두색, 그 다음에 기게 어떤 색이었더라? 어쨌든 요거 밀크, 어쩌고저쩌고였는데 어쨌든 <웃음> 요거두개 한정판이고 요거는 기본 색깔인데 선택이 폭 굉장히 넓어요 선택이 폭 굉장히 넓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색깔 같은 경우에 마음에 안 든다 면 어, 일단 색깔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색깔을 마음대로, 어, 조합, 조합, 조합도 하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저는 이만년필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튼튼해요. 매우 매우 튼튼해요. 이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샀어요. 거의 지금 한 5년 됐죠? 5년, 6년? 네. 어쨌든 꽤 오래된 만년필인데 아니다, 5년 됐구나. 5년 된만년필인데또 불구하고 굉장히 잘 나오고 굉장히 잘 써져요. 때문에 일단 기분도 한 번도 수리 를안 했거든요. 한 번도 수리를 안 하고 그 계속 잉크 리필만 해주면서 계속 써 왔어요. 어 일단 뭐 지금도 필기를 하면 굉장히 잘써져요 굉장히 잘 써지는 만년필로 어 굉장히 어 튼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몇 번째까지 했더라 <웃음> 몇 번째까지 했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네 번째 네 번째 진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네 번째 이유 어, 대중적이에요 대중적이라서 어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만년필이 이제 흥미를 잃고 어 일단 초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만년필 한두 자루만 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만년필을 팔개 편해요 중고로 팔개 편해요 만년필 뭐, 나 또봐야 뭐 어디서 쓰겠어요 나 또봐야 뭐 총만 총만 이제 총만 그냥 뭐 사가지고 못쓰게 뭐 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거 중고로 파기가 굉장히 편해요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알려진 마네페 같은 경우에는 몽블랑, 라미, 그리고 뭐, 뭐 몽블랑, 라미, 어, 파커, 워터맨 정도 되겠는데요 어, 그 중에서 제일 잘 알려진 건 일단 기본적으로 몽블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중적으로 좀더잘 알려진 건 라미라고 볼수 있거든요 나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팔려요. 중고로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쓰다가 아 나, 나, 나는 많년필이안 맞다 싶어가지고 많년필이 어, 팔게 될 경우라도 어, 나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팔려요. 중고카도 어느 일정선에서 한 못해도 3만원, 4만원에팔수 있고요. 안쓴 거라면, 자주 안쓴 거라면 뭐 자주 쓴 거라면 2만원에팔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이기 때문에 저는 나미를 또 추천하는 바이고요. 다섯 번째 이유 튼... 아 튼튼하다고 했구나 다섯번째 이유 초기 아, 일단 촉 자체를 갈수 있어요 네이마니피 자체가 라미 마니피 자체가 보증이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보증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 가지고 라미 같은 경우에 일단 보증도 잘 되어 있고 한국에서 수리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초보자들이 강제하는 실수 중에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여기는 모르고 이렇게 쭉 떨어뜨려가지고 촉부터턱터터리거나 아니면 힘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촉이 휘어지거나 아니면 촉을 망가뜨리는 경우에요 아니면 피를 망가뜨리거나 그런데 라미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수리가 가능해요 라미 코리아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회사기 때문에 라미 자체가 수리가 가능해요 수리가 가능해서 조금 비용이 되긴 하지만 비용이 조금 되긴 하지만 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라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어... 뭐 여기까지 제가 라미를 굳이 추천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를 설계,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어, 댓글창에 달아주세요 전 여기까지 어, 마린필 초보자들한테 이초보자들 굳이 라미를 추천하는 이유 다, 다섯 가지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